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발롱블루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 발롱블루는 블루가 파란색이고 발롱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발롱블루의 가장 큰 특징을 잘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위쪽 아래가 엄청나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게 이 시계의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3007이고요 현재 매장가가 3800만원 까르띠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현재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베젤의 크기가 33mm, 그리고 높이가 아주 예쁘죠? 1cm입니다. 10mm. 케이스를 보시면 핑크골드인데요. 전체가 핑크골드로 되어있는 아주 럭셔리한 명품 발롱블루입니다. 이렇게 베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한 줄로 블랙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고요. 당연히 오리지널입니다. 브레이슬릿은 현재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새제품답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먼저 다이얼을 보시면 로만 숫자판이 1,2,3,4에서 10위까지 있고 다이얼은 은색을 띠고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검 모양의 시침과 분침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시쪽을 보시면 또 하나의 발롱블루의 특징이죠. 이렇게 사파이어 카보숑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있어서 살짝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살짝 빠졌죠? 뒤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빠졌는 다시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클래스프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짠! 엄청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카르띠에 각인 있고, 여러가지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이렇게 까르띠에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3007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스위스메이드 여러 가지 각인이 새겨져 있고 아, 750, 18K, 핑크골드 그리고 이 제품은 당연히 오토미틱이고요. 방수는 30m, 생활 방수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33mm 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레가 17cm 이고요.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금방 재고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발롱블루,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여성용 시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짠!